운동을 갈 겁니다. 머리를 묶어 저는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. 제가 흰머리가 났쁜 거다. 아무튼 그래서 뽑았습니다. 운동 다녀. 아들 청소하고 완료된 물통들입니다. 흘러들리고 싶어 쉴 거예요. 이거 진짜 잘 쓰는데 갑자기 텐 냄새가 나더니 안 되거든요. <웃음>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크림이에요. 근데 이거는 건성만 쓸수 있어. 그리고 이거는 목 목에 바르는 용.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엄청 오래 쓰고 있는 피지오글 선크림이고. 그리고 이거, 이거 썼을 때도 처음에 엄청 광명을 찾았었죠. 욕심내서 저것도 써보고 있는데 다시 사면 이걸 살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초 제품들은 뒷모습을 보이게 놓는 걸 좋아합니다. 지금 뭔가 찍으니까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앞모습 보기 두거든요? 근데 이런 건 뒷모습이 좋아. 그리고 이것은 밤에 바르는 거 이거는 아침에 바르는 거 그리고 이것은 목에 바르는 거 그리고 이거는 헤어 오로칸 오일 음, 치약도 꽤 아 오늘 새로 사서 예쁜 지역 핸드워시, 토니 또뭘 소개해볼까요? 샴푸 이거 바디워시 이거는 그 트리트먼트인데 대용량 사서 소스톤에 넣어서 씁니다 이거는 머리 린스로만 감는 날 이것은 바디크림. 이것도 바디크림, 바디로션 다 썼어요.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월튼브라운 향이 너무 좋아. 이거는 비듬약. 가끔 좀 두피, 제 머리에 잘안 말려서 생기면 이걸쓰고 이건 야상청결이지. 이거는 미어 끝! 이건 저희 미용실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헤어 트린트 마트인데 좋아요! 너무 좋아서 물어봤어 이거는 결크림 진짜 끝! 안 보여드린 게뭔가 있을까요? 아 이거 진짜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팩이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인기 없어서 올리브영에서 살 수가 없어요. 이 온라인 주문만 돼. 수분 부족한 건성에게 허니핏이 최고입니다. 이거는 정말 쟁여두었죠?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클렌징 폼인데. 이게 제 트린트먼트예요. 알트라겠습니다 아, 파... 파이브 모델링 벨 린제이 티틀이랑 뽀띠 로즈마리. 또 보여드릴 게 없을까요? 재밌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변기... 젤. 입니다. 이거 쓴날 정말 기분좋아요. 어, 이것을 진짜 인생템인데 저는 어? 나 나온다. 저는 찐 인생템들은 꾸준히 쓰거든요. 그리고 좋지 이제 정말 끝. 또 없나? 재밌다. 오늘 비가 와서 치매를 입겠는데 제멋 <목소리도> 운동하는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에이 누가 침땅을 보냈어? 땅이거든요 자주 집을 사봤어요 왜냐면 운동을 자주 가니까 오늘은 좀 예쁘거든요 장도 봐야 되고 오늘 무슨 일이지? 잠 내일 볼까? 오늘이 무슨 일이지? 화요일 내일 네. 내일 자왜 보냐면 요거트를 만들 거예요 오랜만에 왜이 색깔을 살리면 양말이랑 깔맞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쭈루가 너무 동그란 마음 속에 피우는 어? 이거 그 각도의 중요성 그거 아닌가? 언니가 챙겨준 가자! 그리고 뭐예요? 아 요거트를 사왔어요. 제가 뭘 잘못시켰었냐는 말이죠? 이거 요즘 완전 이템인 거 아시죠? 아 귀여워 It's so cute 이것은 바로 유청불리기입니다 저는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내른매산입니다 응. 조명이 좀 그래? 이건 더 그래? 일단. 이것을 오늘 씻어서 말리고 내일 출근할때 만들어야기 짜라짜짜짜 허벅이에 어, 엄청 빠져서 이것도 사왔고 이거는 언니가 줬고 베이킹할때 쓰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줬음 서진이는 불닭볶음면은 뭐지? 이것도 줬어요 나 돼지대라고 자, 이거는 아쌍바이너스습니다지다 뿌리는 모습이 아, 어떻게 음. 한번입어보겠습니다이게보방지기 입어봐도 되는 걸까? 보기아작한 방식이 가보보어 시작한 방식이 이한 방식이 이보 세체비만이라 부종관리를 열심히 합니다. 근데 어제 어디서 새로운 걸 봤거든요? 여기를... 아우! 헉! <웃음> 여기를... <웃음> 너무 아파. 여기인가? 안녕 <시켜> <Es> 엘레베이터에서 말이죠 <aide> 저 내일 뭐 먹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한 먹고 싶은 건 이건데 너무 살찔 것 같고 제가 한동안 살이 좀 쪘었는데 지금 간신히 좀 배가 들어왔단 말이죠? 근데 내일을 다시 원상복귀가 될것 같단 말이지. 배고프다. I'm hungry. 얼굴이야 어, 이 품클렌징은 이거를 쓰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패키지 힘이 너무 없어 그래서 짤때 힘듭니다 패키지를 조금만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. 이거, 이건더어렵었이건이짜한짜년 Shaman who blessed Lily's room said too. 진짜 열 받거든요. 나는 치료를 쏟을 때가 제일 열 <웃음> 받. 요리기 예쁘다. <목소리도> 엄마! 오, 진짜? 응. 그럼 ně 시간은 나가야 하는데 이제 마스크팩을 붙이면 이렇지 꾸어여? 찢어졌네 이렇게 있어야 얼굴이 처지지않는데요 여러분 탁탐 소화 polar 혹시 모르잖아. 티처럼 얘기하지 마. 자라고? 어, 니들. 언니를... <웃음> 아, <불안해. 웃음> <닮았어. 웃음> 어, 불안해. 어, 거울 못 하냐? 뭐야. 어 어머. 어 어머. 어머. 어머. 어 어머. 진짜 닮아서 열받아. <웃음> 어 조태관님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니야 어차피 입을 들어. 머 귀여워 이거 뭐야? 어디서 왔어? 얼굴 하나 <웃음> 더 있는데. 아존기 이렇게 귀여운 걸 사왔어? 근데 부서졌어. 야부스로 그냥 옷에 흘리면 안 되는 거야? 얘도 나와 어. 같이 찍어줘. <웃음> 음, 맛있어. 아주 맛있어. 응. 아 심지어 옷 옷을 갖고. <웃음> 아 잠깐만 너무. 이상해. <웃음>